집값 하락에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 본격화 우려 커져 대구시 이어 지역정치권까지 대구를 조정대상 지역 해제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지만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에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 건의한 대구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 무산됐다. 지금 분위기는 예전과는 틀리겠지만 예전 규제 지역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본다. 관광버스에서 수십여 명이 내려오르르 견본주택으로 몰려오는 풍경을 보니 부산 주택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나 봅니다. 물론 대구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았고 많은 투기 세력들이 대구에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내려왔었다.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힐스테이트 사하역 견본주택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달 사고 개정동에 공급한 이 단지의 견본주택에는 서울과 수도권 투자자 수십여 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했고 일부는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이패스. 이 아파트는 청약 당시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상당기간 미분양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걱정했지만 현재 80% 가까운 계약률을 기록하며 안판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부산에 남아있던 조정대상 지역 세개구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맞은 첫 주말에 생긴 일이다. 부산 주택시장이 뜨겁다.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소진되고 매도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재구 연산동이 편한 세상 연산더 퍼스트는 부산이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6일 이후 모든 가구의 분양이 완료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청약 당시 2.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역시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올해 9월만 해도 아파트 4 5 0가구중 127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었다. 1년간 전체 가구의 30%가량이 판매되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가구가 중공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던 단지다. 동구초량동 초량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초량베스트홈 센트럴베이 역시 이번 주말에 분양이 100%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도 8월과 9월에도 각각 3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좀처럼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지 않고 있던 곳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9월을 기준으로 4562가구의 미분양이 남아있다. 이중 697가구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일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던 곳이다. 그동안 공급 물량이 대거 쏟아졌지만 실수요자는 부족한데다 이를 소화할 만한 투자수요 역시 조정대상 지역 등의 규제로 부산에 접근하지 못한 탓이다. 집값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2017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이 기간 하락률만 4 1에 달한다 서울 16.97% 전국 2.48%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운대, 동네, 수영, 부산, 진, 남연제국 기장군 등 7개구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정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제 언제 오를지 모르는 지역이 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이유가 부동산 규제였다면 살아나는 이유도 규제 완화인 셈이다 부산에서는 이른바 배고상 사례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에서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이 매스 대기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줄 테니 계약을 해제하자고 요청한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면 집주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문제는 부산반 돌석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당분간 서울 주택시장이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갈 곳 없는 유동성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자의 규제 지역 주택 신규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0.6에서 3.2%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며 이런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침체를 겪던 부산 주택시장이 이번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계기로 반등할 것으로 본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은 대전이나 대구로 몰렸던 유동성이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계기로 부산으로 몰리고 있다. 며, 그동안 집값 하락 기간이 길었거나 산업체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옮겨갈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급격하게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대구가 올해 상반기까지 반등의 모멘텀을 찾지 못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구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권위했다가 거절당해서다. 여기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도 제64차 미분양관리지역의 대구 미분양물량의 64%를 차지하는 동구를 지정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4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급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규제지역해제나 추가 지정없이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구는 12월 4주 27일 기준까지 7주 연속 아파트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출규제와 입주물량 미분양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다. 특히 다른 구군에서의 진입 시도가 이어지는 데다 입주 물량이 비교적 적었던 덕분에 보합세를 유지하던 수성구도 0.02% 하락했을 정도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분양권 전매 제한,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등 금융 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다. 최근 대구 주택시장은 집값 하라. 미분양 등으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집중 매수세 등 규제 차익을 활용하는 투기 수요 잔존 등을 고려하면 규제 지역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규제 강도가 낮아지면 국지적 시장 물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제 검토 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은 점,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의 전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2021년 대구 지역 분양시장 결산 및 2022년 전망 보고서를 낸 니코 아렌디는 대통령 선거 결과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2021 대구 분양시장 결산 보고서를 낸 이름의 멘디는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 대출 규제 대선 공약 등의 비기시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 이라면서 지난달 8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바뀌는 등 벌써 선심성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되는 점을 보면 대선 전후로 부동산 규제나 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는 공급량은 꾸준히 느는데 반해 수요는 줄고 있는 것이 최대의 문제 라면서 과도한 금융 규제 때문에 죽어 사다리는 물론 진검다리도 없애버린 타이파스. 격이 됐다. 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잡기와 주택시장 안정화 중에서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면서 지방과 특히대구는 규제가 아니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